퇴근… 누구시오? 잡상인 출입 금지요! 안 사요? 나가 주세요 예, 전 1학년 3반 담임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체육교사 홍두께라고 합니다! 뭐라고? 선생님이라고? 저… 여러분들은 중학생에아다 다른 분이 없는데 우리가 다 알았음! 왓? 이게 뭐야? 누구? 여기가 1학년 3반 맞는가? 아저씨야 혹시 구팡만… 뒷광고 아니 광고 아니 반품 시이 녀석들아 정신 차려!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담임이될 사람이다! 내 이름은 홍두깨너희는 25세 총각 전공 체육 열중 차렷! 눈 가다! 이 삼아! 피만 뜨고 네 아길 똑똑히들아 원래 권투 선수였는데 남 때려주는 일이 하도 지겨워서 직업을 바꿨다. 두번 다시 그 과거를 돌이키고 싶진 않지만 의심나는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시범을 볼 테니까. <웃음>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모양이지? 지금 <웃음> 우리 반으로 온 거야? 관계보다 싼늘한게허큰든것 같다. 선도부장은 맥없이 당한 <웃음> 실력이야. 이놈 니가 무슨 아? 스타라도 된줄 아냐? 저기 빈자리 찾아가 앉자. <웃음> 아 하이, <웃음> 이거 하필이면 <웃음> 자 그럼 지금부터 출석을 불러보겠다 오동도 배수찬 허연실 자 뭐야 먹고 싶니 <웃음> 먹고 싶은 사람이 <más> 먹어. <웃음> <웃음> <맞아> <웃음> <웃음> 아탱 뭐? 어, 어, 어. 동공 지진 쿵 타봐 쿵쿵 버 말이야! 아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응? 아이 예? 예. 네, 녀석들! 첫날부터 싸움질이냐? 이 홍도끼한테는 아림도 없다! 운동장 두바퀴 돌아? 선착순이니까 늦는 놈은 추가로 두바퀴 더 돈다. 달리기 선착순에서까지 너한테 줄순 없지. 나 먼저 간다니. 찌수고해라.